다음은 하단에 있으신 부분에서 여기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디테일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. 여기는 오른쪽 부분의 영역이 좀 짧아서 여기에다 배경을 이 색으로 채울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잡지 느낌처럼 종이가 접혀있는 느낌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완성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. 요거를 만들기 <웃음> 위해서 하는 건데요.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이 그림을 먼저 눌러주고요. 오른쪽을 이렇게 선택 범위를 잡아줘요. 그리고 Ctrl+T 눌러서 얘를 잡아당겨요. 그러면 이 색깔로 방향이 종이가 채워졌죠. 안 봤죠? 자 여기에서 대근에 넣고. 다 알고 있어요 <웃음> 자 여기에서 다치와 펀툴 이용을 해가지고 요 사이를 이렇게 슉슉슉슉 닦아줄 거고요음 그렇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할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다치툴로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짠 하고 이렇게 종이가 접혀있는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